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욕설 참사를 야당과 언론을 향한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야당과 언론 간의 정원유착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욕설 사고가 발생한 9월 22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전에 해당 영상을 입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8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시작해 원내대표의 인사말과 정책위 상황보고 그리고 진성준 수석 부대표의 원내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대략 30여 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메시지 점검 논의를 하던 중에 받은 글 내용이 온라인 전파로 공유됐지만 뉴스가 정식으로 보도될 때까지 언급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반디캠으로 영상이 유포되어 영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였기에 공구시 30분 겸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리한 덮어씌우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의 욕설로 시작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